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이미지 맵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같이 코딩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 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개의 하이퍼 링크를 걸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들은 각자 이메일에 오른쪽 그림처럼 다양한 어떤 pr 아니면 광고성 이메일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자 하나의 이미지로 제작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두명 뭐 여섯 명 40명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오버 시키게 되면 링크가 돼서 해당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큰 이미지 하나 위에 여러 개의 링크를 걸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자, 왼쪽 그림의 경우에도 하나의 이미지인데, 자, 이 노란색 박스 영역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고 그 영역을 클릭하게 되면 네, 카페로 링크가 걸린다든지. 오른쪽에 남자 인형이 있는 곳으로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페이스북 으로 링크가 걸린다든지 다시 말해서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개 서로 다른 링크를 걸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미지 맵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지 맵을 지정하는 실습 을 하는데요. 자, 한 이미지 상에 클릭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링크가 가능하고 맵이라고 하는 태그를 이용해서 이미지 맵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미지 태그에서 요즘 맵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이미지의 이름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 큰 이미지에 어느 영역에 링크를 걸 건지 영역을 잡아줘야 되죠.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에어리어라고 하는 태그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이미지 맵으로 뭐 이벤트라든지 마케팅을 이용한 메일을 발송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미지 맵의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미지 태그의 src, 자, 이미지 경로죠. 자, 어떤 이미지 파일을 불러 올 거냐 그리고 유주 맵을 쓴다고 했습니다 맵 이름 자 그러니까 하나의 문서에 여러 개 맵을 사용할 수 사용할 경우에 이맵 이름을 가지고 구분을 짓는다 라는 거죠 자, 맵 태그를 써서 맵의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자 에어리어 태그를 이용해서 영역을 잡아줍니다 자 쉐입 맵의 종류는 뭐냐 즉 rectangle 사각형으로 맵의 영역을 잡아 줄 거냐 또는 자, 원형 형태로 영역을 잡아 줄 거냐 자 그리고 좌표 값을 적어 줍니다 이 좌표 값 x 좌표 y 좌표 값을 적어 줌으로 인해서 사각형 영역에다가 링크를 걸겠다 원형에다가 링크를 걸겠다 자표값을 적어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위치를 마우스 오버 시키게 되면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고 그 영역을 클릭했을 때 어디로 넘어갈 거냐 자그 링크되는 주소를 적어주는 곳이 바로 href 속성이고 자 그리고 설명문을 작성해주는 alt 속성도 존재하게 됩니다 자그 이외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속성들이 지금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자, 오른쪽에는 예제 소스입니다. 자, 예제 소스를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맵의 이름을 favorite 이라고 적어줬죠. 현재 맵의 이름을 favorite. 자, 그러면, 위에서 유즈맵에, 자, 샵 기호와 함께 여기서 favorite 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자, 링크되는 영역은 어떻게 잡아 줄 건데? 자, 에어리어 태그로 잡아 주고요. 자, 쉐입 모양. 자, 렉트, 렉탱글의 약자입니다. 사각형 형태로 링크를 걸겠다. 자, 사각형 형태 의 영역은 10, 10, 10, 160, 2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 1 0는 뭐냐면 자, 사각형으로 영역을 잡을 건데 그럼 시작하는 지점에 X좌표, Y좌표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사각형이 끝나는 오른쪽 하단에 X좌표, Y좌표 값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는 지점에 X좌표, Y좌표 끝나는 지점에 X좌표, Y좌표 그래서 총 4개의 숫자 값을 입력해줍니다. 자, 이 영역을 클릭했을 때 나는 카페.네이버.com/robbi라고 하는 사이트로 이동을 할 거야. 자 타겟이랑 속성도 사용했네요. 타겟은 언더바 블랭크. 자이 사이트로 이동을 할때새 창을 띄워서 결과물을 보여줄 거다라고 하는 속성이었고, alt, 자 설명문이죠. 네이버 카페로 가겠다. 자두 번째 경우에는 똑같이 자 렉트, rect, 렉탱글의 약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즉 사각형으로 하이퍼링크를 걸겠다. 영역을 잡아주겠다. 자 영역의 좌표값은 220,10,380,200, 그래서 시작하는 지점은 X좌표는 220, 세로는 10. 끝나는 사각형이 끝나는 지점의 x 좌표는 380, y 좌표는 200이 되는 거고 그 영역을 클릭했을 때 페이스북으로 이동을 하겠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타겟 언더바 블랭크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명 설명문은 페이스북 페이지로 가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샘플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샘플이 있습니다. 자, 제 사진에다가, 자, 밑에, 뭐, 이력서, 홈페이지, 윅스, 유튜브, 포트폴리오 해서 다섯 개의 어,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즉, 자, 이 이미지는 전체 하나의 이미지예요. 하나의 이미지 위에다가, 자, 이런 사각형, 자,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자, 버튼 다섯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마우스를 오버시키게 되면 자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자 손가락 모양의 마우스 포인터로 바뀌었죠. 자그 옆에 마우스 한번 옮겨볼까요? 자 화살표입니다. 화살표 마우스 포인터에서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는 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오버하시게 되면 네, 손가락으로 바뀌었죠. 아, 이 영역이 하이퍼링크가 걸려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이 버튼 이외에 다섯 개 이외에 사진 위에다가 마우스를 자 요렇게 움직여 보면 마우스 포인터는 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아 링크가 없구나. 그러나 자 이력서 부분에다 마우스를 갖다 댔더니 포인터가 바뀌었습니다. 여기 링크 하나. 홈페이지에다 갖다 댔더니 링크 걸려 있습니다. 링크 두 개. 윅스3세 개. 유튜브4네 개. 포트폴리오 누르면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다는 라 거죠. 하나의 이미지에 여러 개 서로 다른 하이퍼링크를 걸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미지 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력서 페이지로 넘어가고요. 하이퍼링크 걸렸죠. 자 그리고 홈페이지 영역을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자 홈페이지로 사이트가 이동이 됩니다. 자, 보셨죠? 자, 윅스 사이트를, 윅스라고 아, 하는 영역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윅스 사이트로 이동이 됩니다. 자, 버튼은, 버튼의 이름은 윅스라고 했지만, 하이퍼링크는, 자, 저의 홈페이지로 링크를 걸어 놓은 겁니다. 자, 유튜브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도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면, 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로 하이퍼링크가 돼서 화면 전환이 되죠. 자 포트폴리오를 클릭하게 되면 네, 포트폴리오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의 큰 이미지에 서로 다른 다섯 개의 링크를 걸겠다 그것이 바로 이미지 맵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지 태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미지 태그를 하이퍼 링크로 묶어버리면 그 이미지 자체의 링크가 걸리는 거잖아요. 그 이미지 하나의 링크가 걸리는 건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이미지에 서로 다른 여러 개의 링크를 걸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미지 맵이라는 거죠. 자, 현재 화면의 소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구글 크롬에서 F12번을 누르면 자 오른쪽처럼 자 소스가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미지 맵, 네임, 인트로 맵이라고 되어있죠? 자 그러니까 현재 이 이미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맵의 이름을 인트로 맵이라고 정의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 바로 보시게 되면 자, 이미지 SRC 자, 이미지를 불러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즈 맵, 맵을 사용하겠다. 어떤 맵을 사용할 거냐? 밑에 정의되어 있는 s h 트 p intro 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겠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에어리어 에어리어 에어리어 다섯 개의 에어리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좌표값이 틀린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자, 연결되어 있는 하이퍼링크 주소도 다 다르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에어리어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네요 자 그러면 어딘가에 또 있다라는 거잖아 자, 밑으로 살짝 내려보면 자, 여기 카피라이트 2021 형근 올 라이트 리저브드 라고 해서 카피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 현근이라고 하는 이름에 마우스로 오버시켰더니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었어요. 아, 여기에도 하이퍼링크가 걸려있구나. 한번 클릭해볼까요? 예, 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예, 메일이 링크가 걸려있는 겁니다. 자, 확인되셨죠? 자, 이러한 이미지 맵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의 인트로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자, 오늘의 실습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맵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w3school.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자, HTML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그리고 HTML 여러 가지 태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HTML 이미지가 있고요. 자, 이미지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미지 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맵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 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try to click on the computer, phone or the cup of coffee in the image below. 자, 아래에 아래 하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위에다가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랬더니, 자, 이 노트북 위에 마우스를 올렸더니 어떻게 돼요? 마우스 포인트가 바뀌었죠. 즉, 이 노트북 영역에 하이퍼링크가 걸려있구나. 자, 오른쪽에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다가 마우스 오버시키면 어떻게 돼요? 예, 포인트가 바뀌죠? 아, 스마트폰에도 링크가 걸려있구나. 자 그리고 하단에 자 커피가 있습니다. 자 커피에도 마우스를 오버시켰더니 포인트가 바뀌어서 아, 여기도 링크가 걸려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웃음> 자그 밑에 내려오시면 자 이그젠플, 자, 소스가 나와있습니다. 소스 나와있죠? 자그 밑에 Try it yourself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보시게 되면 자, 이 화면에서 직접 우리가 수정하실 수가 있는데, 자, 소스를 보고 나서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태그를 통해서 이미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예요? 자, workplace.jpg 라고 하는 이미지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저기 오른쪽에 하나의 이미지 이름이, 이미지의 이름이 workplace.jpg 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자 왼쪽에는 소스가 소스가 보이고 오른쪽에는 결과 화면입니다 실제 웹 브라우저에서 우리 결과 화, 확인하듯이 자, 오른쪽에서 바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제가 1,2,3,4 쭉 숫자를 썼어요 자 그리고 상단에 run을 입력하게 되면 오른쪽에 그대로 반영이 되죠 네. 그러니까 오른쪽에 결과 화면 왼쪽에 소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우고 다시 런을 누르시게 되면 자 금방 있었던 것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있는 이미지의 이름은 workplace.jpg 그리고 alt, 자 설명문이 들어가 있고요. useMap, 자, 맵을 사용하겠다. 맵의 이름이 뭐냐? shopworkma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workmap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딘가 정의가 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맵 사용할 거고 맵의 이름을 워크맵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정의되어 있는 맵을 사용을 하겠다. 자 그리고 이 이미지의 사이즈는 가로 400, 높이 379 픽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오른쪽에 이미지 사이즈가 가로는 400 픽셀, 그리고 세로는 379 픽셀로 자, 이미지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거고요. 자그 밑에 자 맵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맵의 이름은 워크 맵자 그리고 자 영역이 잡혀 있죠 즉 에어리어 태그가 세개가 사용되고 있다란 얘기는 오른쪽 이미지에서 하이퍼 링크가 세 군데 적용되어 있구나 라고 우리 쉽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중에 첫번째 자쉐 e 렉트라고 되어있죠 r e ct 렉탱글의 약자입니다. 즉 사각형 형태로 하이퍼링크를 걸겠다. 자 그럼 사각형 형태의 좌표값은 어떻게 할 건데? 네, 34, 44, 270, 3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 오른쪽에서 오른쪽에 마우스 클릭해 놓고 탭키를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 노트북 경계선에 자, 검정색 라인이 나타나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즉 이만큼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박스 형태로 쭉 그리게 되면 자 여기서 왼쪽 상단의 모서리에서부터 마우스로 클릭해서 시작하겠죠. 마우스로 이렇게 쭉 드래그하면 사각형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마우스 처음 시작하는 시작점에 마우스 포인터 자이 위치가 현재 왼쪽 모서리 상단의 위치가 x 좌표가 34 픽셀이고 자, 세로 위치가 44 픽셀, 픽셀 위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박스 시작하는 지점에 x 좌표는 34, y 좌표는 44가 되는 거고. 자, 박스 끝나는 지점 오른쪽 하단의 모서리. 자, 여기에 x 좌표 값이 세 번째 숫자인 270 그리고 세로의 y좌표 값이 350이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렉탱글 사각형 형태의 영역을 잡을 때는 자 여기 34, 44는 시작하는 지점의 x좌표, y좌표가 되고 270, 350은 끝나는 지점의 x좌표, y좌표가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알트는 설명문이고 href 자 경로입니다 하이퍼링크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넘어갈 거냐 네, 컴퓨터 점 htm 이라고 하는 html 문서로 화면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죠 클릭해보면 자이 페이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자 오케이 자 두번째 한번 볼까요 두번째 똑같이 렉탱글 입니다 자290 172 3 33 33 250 자 다시 오른쪽 화면에서 자 탭키를 눌러보면 자 노트북이 잡혔죠. 다시 한번 탭키를 눌러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자 스마트폰 경계선의 검정색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자 이만큼 두 번째 하이퍼링크가 걸려있다는 라 얘기고 자이 시작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X좌표, Y좌표 값이 자네개로 잡혀있는 겁니다. 시작하는 지점의 X좌표, Y좌표 값은 290, 172 끝나는 지점의 x좌표 y좌표 값은 333, 252라는 얘기고, 자, 그리고 설명글 '폰'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폰을 클릭했을 때 넘어가는 주소는 폰 h t m 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되겠죠. 클릭해 볼까요? 자, '폰'이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shape', 예, 'circle'로 되어 있습니다. 아, 원형 형태로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구나. 즉 영역이 원형 타입으로 되어 있구나. 자, 렉탱글은 사각형 형태고요. 서클은 원형 형태입니다. 좌표값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 이번에는 세 가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렉탱글은 끝나는 지점의 x 좌 시작하는 지점에 x 좌표, y 좌표, 끝나는 지점에 x 좌표, y 좌표 해서 숫자 4 개가 들어갔잖아요. 자 그런데 서클은 서클은 세 네, 개만 들어갑니다. 세 개. 자 그러면 다시 오른쪽에서 탭 키를 눌러 보면 처음에 노트북, 두 번째 스마트폰, 세 번째 네. 자, 이만큼 원형으로 하이퍼링크 영역이 잡혀 있다라는 거죠. 아 원형으로 잡혀 있구나. 그래서 여기가 서클이구나. 자 그런데 서클에는 네, 숫자를 세 개만 입력합니다. 자, 이세 개는 뭘까요? 세 개는 뭘까요? 자, 337, 300은 뭐냐면, 337, 300은 뭐냐면, 다시 오른쪽에서, 자, 원형으로 이렇게 좌표값이 아, 원형으로 이렇게 하이퍼링크 영역이 잡혀 있는데, 자, 이 원형 딱 중심점에, 이 원형 중심점에 x좌표, y좌표 값이 337, 400입니다. 337,400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44는 뭘까요? 네, 44는 이 원형의 반지름 값이에요. 그래서 자, 서클로 이미지 맵의 영역을 잡을 때는 네, 좌표값과 반지름 값만 입력하시게 되면 자, 그 영역을 잡아서 하이퍼링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영역을 클릭하면 어디로 넘어가요? 네. 커피.htm 네,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다는 라 거죠. 클릭해 볼까요? 네, 커피라고 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도 자, 이런 소스를 직접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 인트로 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인트로 페이지. 자 현재 여러분들 각각의 홈페이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자 본인의 페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우리 지난 주까지 index.html 파일이 우리 서버에서 설정되어 있는 디폴트 값으로 자 여러분들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만 클릭하면 입력이 됐었는데 자 오늘 실습의 결과는 intro.html 파일을 만들고 그 인트로 파일을 인트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각각 메뉴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이 샘플을 보시게 되면 이 샘플을 보시게 되면 큰 이미지가 하나 있고요. 자 밑에 버튼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자이 다섯 개를 클릭하게 되면 서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구나 현재 화면이 인트로 페이지 또는 랜딩 페이지 또는 우리가 특별한 도메인 주소를 입력해서 접속했을 때 가장 처음에 접속돼서 나타나는 화면 그것을 우리는 홈페이지 라고 부르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index.html 지금 만들고 있죠 그 전에 인트로 페이지를 삽입해서 인트로 화면이 먼저 나타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가지 버튼들을 클릭했을 때 각각 메뉴로 페이지가 이동될 수 있도록 이 결과물을 만든다 라는 얘기죠 자 이력서 클릭하면 이력서 페이지로 이동 홈페이지 클릭하면 홈페이지 로 이동 자 윅스를 클릭하게 되면 윅스 페이지로 이동 유튜브를 클릭하게 되면 유튜브 페이지로 이동하고 네, 포트폴리오 클릭하면 홈페이지에 있는 포트폴리오 메뉴로 화면 전환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샘플 하나 보여드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자 다른 학생들이 만들어 놓았던 자, 인트로 페이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디자인, 포토샵을 이용해서 그래픽 작업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화면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디자인을 한 다음에 각각의 버튼에다가 하이퍼링크를 보는 거죠. 자, 이걸 잠깐 볼까요? 자, 학생이 만들었던 건데요. 자이 학생은 상단에 자 요렇게 메뉴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메뉴에 홈페이지가 있고요 레주메 육스 포트폴리오 실습 파일 과제전 여섯 개의 네, 메뉴를 만들어 놓고 자 그리고 왼쪽 하단에 자 이메일 이메일 이라고 하는 버튼을 만들어 놨네요 그럼 이 학생은 홈페이지를 클릭하게 되면 홈페이지로 이동이 되고 레주메를 클릭하게 되면 본인 이력서 페이지로 이동이 되고요. 윅스를 클릭하게 되면 윅스 페이지 포트폴리오를 클릭하게 되면 해당 페이지로 각각 이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의 경우에는 총 7개의 링크가 걸려 있는 겁니다. 큰 이미지 하나 위에 7개의 서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이퍼 링크가 걸려 있다는 거죠.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여러분들도 자 인트로에 들어가는 자 메인 이미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메인 이미지 있어야죠 그래서 그 이미지 위에다가 뭐 버튼 추가해서 하이퍼링크 걸수 있도록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